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아양로 7길 33에 위치한 에일리니들 부동산에서 오늘의 시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대구 에일리니들 59타입 호가 4억 960만원에서 4억 2천만원, 전세 3억 5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 74타입 호가 4억 6천 7백만원에서 5억 6천 8백만원, 전세 3억 5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이고 84타입 호가 5억 2천만원에서 6억 4천 3백만원, 전세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확장비와 옵션비는 별도입니다. 다음은 단지 정보입니다. 705세대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가능 대수 925대 세대당 1.31대이고, 준공은 2021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